아빠. 애준아 어때? 애준아 맛있어? 아빠 그럼 아빠가 먹을까? 아 오케이? 괜아 괜찮아. 나찮아 괜찮아. 아빠찮아 괜찮아. 먹아아빠가내괜찮 먹을까? 아괜아어아다아여 엄마 나 이제 까짜 말고 이제 누룽지 먹을래 내가 먹어야지 안 먹었다 아, 안 먹었다